저 이제 겉에 부직포를 밀어 넣잖아요 네. 밀어넣잖아요. 네.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봤을 때네 밀어 넣는다고 쳐도 옆에서 봤을 때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부직포를 많은 도중에 되는 거예요 많은 도중에? 여기서 아...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을 대면 네. 잡고 밀어넣는거죠 그럼 확실히 빠진 양이 좀줄죠 네. 다시 한 번. 이게 되시죠? 네. 이 정도. 네. 안착이 되기 전에, 보이는 쪽에다가, 네. 이렇게 부착불되고 말아듣고, 그니까 러 반바퀴 정도가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반바퀴 정도. 딱 잡고, 마찬가지로 이제,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착을 서 이렇게. 고 잡고. 잡고. 반대는 걸고 반대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안으로 속 들어가죠 네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인데 지금 보면 어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쪽하고 여기까지랑 여기 두 개랑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파지가 계속 양이 남잖아요 네. 네? 이렇게 남게 되면 어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냥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네. 많은 것 자체를 아예 한 번에 조금 밀어놓고 아예 잡아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네. 밴딩 자체를 그냥 여기다가 네. 바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걸어도 되고 여기서부터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밴딩까지 같이 돼서 조금 더 같이 이제 포개지는 게더 많은 거고. 음. 차이가 있겠죠?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이런 것도, 음. 음. 이렇게. 좀 아예. 네. 방법은 이